워낙 촬영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하게 돼서 너무 신나고요 그 다음에 현장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은 거 지금 재밌는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아 투어도 다 다녀왔잖아요. 다미주 투어 다녀왔는데 그 타이밍에 함께가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핑크빛 보랏빛 파란빛 조명을 쓰고 있는데 저 조명들이 저희가 미주 투어 하면서 인터뷰했던 그런 세트장들과 되게 비슷한 조건들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되게 옛날 예전에 비해서 친근하기도 하고 더 좋은 어, 작품들을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<목소리> 될 같아요? 네. 네. 네. 네. 아, 이제 몸 풀었는데. 보누나, <웃음> 너가 몸뭐 포즈를 좀더 취해봐라. 그래서. 민규랑 <웃음> 어색하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뭔가 자연스러운 대화하는 느낌의 사진 촬영을 했는데 잘 나와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 밝은 노래도 많이 했고 멤버들 분위기 자체가 너무 밝아서 약간 그 밝은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신 것 같아요 호채 <놀람> 코끼리네요 아, 쟨... 제가 쥐띠라서 쥐 준비해주신 줄 알았는데 코끼리네요 <웃음> 자연스럽네요 <웃음> 아주 자연스럽네요 잘... 평소 모습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보라색인데 사진 찍히는것 보면 신기해 재밌는 거 이쁘다 카메라 내놔. 애 <웃음> <웃음> <웃음> 촬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네. 둘이서. 맞아요. 반가워요. 네 반갑습니다. 네. 그리고 주인공? 네. 또 바꿔서 다시 실력과 주인공으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계속 촬영을 했는데 네. 저희가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. 이제. 그러니까요. 정말 네. 무브먼트를 좀 되게 궁합이 잘맞았아네 일찍 끝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번에 진짜 사진이 너무 기대가 돼요. 그니까요 지금 모니터로 보이는데 저기 호시 형이 코트를 이렇게 날리면서 쓰러지는 듯 포즈이 연출했는데 진짜 멋있어요.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. 거기에 나오는 이제 제 발이랑 허벅지랑 <웃음> 어깨랑, 네, 어깨랑 이런 것도 저희 집뿌리시겠지만뭐 나쁘지 않네요. <웃음> 아까 촬영에서는 좀 꾸민 듯안 꾸민 듯한 그런 컨셉에좀 아, 내추럴한. 그런 촬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좀 시크하면서 그 감각적인 느낌의 좀 약간 포즈를 취했던 것 같아요. 이주씨 되게 잘하시더라고요. 아 작가님이 분노하셔는데 음. 네. 제가 뭐 그냥 움직하죠 네, 좋은 사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네, 기대가 네. 되고 여러분들 네. 많이 봐주면 시 네. 감사하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촬영 열심히 해서 좋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 인사이드 세븐틴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안녕. 안녕. 여러분, 보려 사진 나올 많이 기대해주시고, 네, 저희 세븐틴도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안녕.